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관상이 네. 네.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네. 이 관상만 봐도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 좀 사이코라 그야되나요뭐 그렇다 아니다 그 판단이 좀 될까요? 판단 되죠. 어떤 면이 좀 그런 걸볼수 있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는 거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하는 거, 행동할 때나 말할 때 하고가 더 정확하거든. 아, 근데 음. 실질적으로 사진은 있잖아. 굳어 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아, 어. 그러면 조금 틀릴 수가 있어. 음. 근데 생동감 있게 뭐 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게 왜눈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뭐 이렇게 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음. 그 생동감 있는 거는 간상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 아, 그래요? 응.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사실 뭐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신당역에 뭐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의 간상을 가져왔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이분이 왜 이런 결정을 했고 뭐 눈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뭐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에이 이 사진을 놓고 딱 보잖아. 네. 이 사진을 놓고 네. 이렇게 딱 보면 눈매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지? 그리고 눈매의 마음이고 얼굴 하상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하상 네. 이렇게 이 있으면 어 우리가 이 보이는 근육이나 모든 게 이렇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쏠려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쏠려 있단 말이야. 여기 간상을 음... 이렇게 놓고 뭐 경직돼 있는 것처럼 쏠려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을 보면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야. 오... 이 사람 간상을 지금 보면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잖아. 입이 음 요렇게 있잖아. 입을 요렇게 음 하게 있고 눈을 이래갖고 음 하게 있으면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품어 있는 사람인데. 눈썹과 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억수, 억수로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내성적이면서도 집요하다 그러지? 집요하다막 질기게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있잖아, 어. 그렇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한 가지의 고민이 있으면 고기에 몰두해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지. 음. 그한 가지 고민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공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이야. 어. 생각에도 모여있는 사람이고, 이제 하는 건데, 엄청 독에 품어있는 사람인데, 독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야. 악기. 악기라고 지, 왜 그지? 악기라고, 뭐, 도끼라고, 그고 뭐,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악기에 품어 있고, 도끼에 품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살인도 할수 있는 사람이지. 정말 위험, 위험한, 위험한 사람이지. 위험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게 뭔가 해꼬지를 해도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해꼬지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근데 왜 사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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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지나간 말로 했겠지, 무심결에 던졌는 말은 이 사람은 무심결에 던진 말에 이 사람은 어 독을 품었는 거지. 음, 음, 음.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걸로 왕심을 품었는 걸로 보이거든,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 음... <웃음> 별거 아닌... <웃음> 그게 뭐 자기를 무시했거나, 자기를 등하시했거나 무시했거나 맞아.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 이 사람이. 그게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사람이지.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했다, 자기를 없이 여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네. 본신기가 혼, 혼기가 네. 혼기가 가득해. 혼기가 뭐죠? 혼기 기. 혼이 혼은 죽은 자잖아, 그렇지? 죽은 자잖아, 그렇지? 죽은 자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 뒤에 그림자가 검에 어 검은 단 말이야. 그러면은 죽을 사람이라는 건가요? 죽을 사람 죽을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살아 있는 게 아니지. 이 사람은 아. 죽은 거나 똑같은 거지, 그지 기운이 꺾여 있는 기운이니까 그 검은 그림자가 가득하잖아. 검은 그림자가 가득하면 이 사람은 희망적인 생각과 좋은 생각과 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모든 게 있잖아. 어둡지. 삐뚤어져 음. 있지, 그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지? 분노에 차 있는 거고. 그게 뭐든지 지나가면, 뭐 지나갈 때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박틀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 묻지마 살인사건도할 수도 있는 사람. <웃음> 이 사람은 정말 위험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 이 혼이 감겨 있잖아 그지 혼이 감겨 있는 거야 혼이 감겨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있잖아 엄청 불안해 공포에 떠는 사람이야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항상 누가 나를 쫓아 온다고 생각해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불안증을 갖고 있는 거지 혼신기가 따라 들어와 있으면 혼신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지? 응. 그러면 이유도 없는데 불안증이 와. 이유도 없는데 자꾸 누가 막 나를 부르는 거 같고 누가 나를 쫓아오는 거 같고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기분을 갖고 있잖아. 불쌍하다는 생각이 한계도 안 된다 이사람 어. 마음이 모든 게 좋은 마음이 한계도 없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응. 이제. 살인사건 일어난 후에 이제 잡혀서 나온 사진이고 그 전에 과거 사진이 있는데 과거 사진이 왼쪽으로 넘, 음. 넘기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 포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하고 이 사람 사진하고는 완전 틀리죠 간상 자체가 음. 완전 틀리잖아 이 사람 이 간상을 놓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고 분노에 차 있고 <웃음> 독에 품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이 여기 관상을 놓고 보면은 설량하지 그지? 음, 그렇죠. 엄청 설량해 보이. 가슴 설레고 있네. 있잖아, 그지? 그럼 누구를 사랑했거나, 누구를 애타게 찾거나, 누구를 애타게 뭐 그리워하거나 그런 부풍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음, 음. 그러면이 사람은 사랑의 공방이 걸려 있는 거지, 그지? 사랑의 공방이 걸려 있으니까 사랑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지. 그 몽달기가 걸려 있는 거지, 전여기가 뭐 음, 음. 뭐 걸려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아, 근데 코 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긍정적. 모든 생각이 여기에 그냥 왜 이렇게 고립돼 있는 사람이야. 고립돼 있다. 생각 자체가. 그냥 하나의 고개 푹 빠져 있는 사람이야. 하나에 꼭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내일, 내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먹고 사는데, 뭐, 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뭐,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 발전도 없는 거고 발전이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어쨌든, 살인사건이란 나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성하고 있을까요? 이 분노에 지금 차있잖아 복수를 했잖아 쉽게 말하자면 복수를 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 마음 안 편안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왜냐면 홍기가 머물러 있잖아 귀신이 머물러 있잖아 귀신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계속 또 다른 타겟을또 만든다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들게 돼있어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잖아 그치 죽어서 이제 뭐 갔잖아 그쵸? 갔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들 수 있어 타켓을 또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 한테 물어봐봐 마음 편하냐고 복수 했으니까 마음 편하냐고 절대로 마음 안 편해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야 그사람 미워하는 마음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 그, 내가잖아. 그 사람, 이 사람한테 가여운 생각이 안 음. 전혀 안 든다. 전혀 안 들어가. 불필요한 거를 뭐 굳이 왜 복수해가지고 마음 편할 것 같으면 좋은데 뭐 복수해가지고 좋은 것도 한 개도 없으면서 복수를 왜 하냐고. 복수할 것도 없어. 그 죽은 자가 불쌍한 거야. 죽은 혼이 불쌍해. 아무 이유도 없이 맞았으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를 보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자기 몸을 해, 해를 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이 사람이 뭐가 불쌍하냐고. 전혀 불쌍한 것도 없지. 내가 그, 사람, 그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어. 무식결에 내뱉은 말 뿐인 건데, 뭐, 앙심을 품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내뱉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실제로 혼자 감정에 취해가지고, 어? 감정에 취해서 그 사람을 해한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정신사태가 정신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